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불안감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어, 특히 이제 20대 때는 더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데 음, 저도 이제 20대 때를 좀 뒤돌아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네,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권이 굉장히 적다보니까 모든걸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거예요 내가 원서를 넣어도 취업원서를 넣어도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선택당하지 않으면 다시 무언가를 또 찾아다녀야 되고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때이 불안감이 엄청나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제가 한달에 한번정도 이제 축구경기를 하는데 음, 얼마전 한 2주전에 한번 경기를 했어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 역할을 부여받고 이제 상대 공격수를 이제 마크하는 거죠 공격수가 엄청 몸집도 크고 경력도 굉장히 아마추어 치고는 굉장히 화려하게 여러 축구대회도 나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와이 막기가 굉장히 제가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피지컬적으로나 내가 압도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 작전 시간에도 내가 마크를 잘 해야겠다 어깨 싸움을 하고 부딪혀 보니까 튕겨져 나갈 만큼 피지컬이 엄청나게 압도적인 거예요 예전에 축구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내가 압도당하면 그 경기 내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 몸싸움도 굉장히 피하게 되고 이건 수비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 더 나가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몇달 후에 아니면 뭐 1년 후에 어떤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취업이 됐든 시험이 됐든 이제 마감기한은 정해졌는데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지부지해지고 막 나태해지고 아, 불안감에 뭘 못하겠어요 내년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한번더 하면 되지 아, 유예하는 게 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그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축구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나보다 압도적이라고 해서 몸싸움도 회피하고 대충대충 하면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45분 동안 무조건 뛰긴 해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걸 내가 벗어날 수는 없고 일단은 부딪히긴 해야 되는데 상대가 바뀌어도 내 위축된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는 의식적으로 내가 결정할 거리들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겠죠. 의사 담당자가 나를 취업시켜주고, 누가 나를 스카우트하고, 누군가 나한테 좋은 제안을 하는 거는 내 몫이 아니라 상대방의 몫이에요. 결정권은 그 상대방에 있죠. 그 결정권 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찾지 못하면 맨날 끌려다닙니다. 맨날 불안하고, 그 불안감에 압도돼 살아요. 불안이란 거에 압도당하면 미친 야생만처럼 더 날뛭니다 여러분들 무기력해지고 불안하다고 해서 몇달 며칠 집에 누워있고 쉰다고 해서 마음 편해진 적한 번도 없을 거예요 사람도 불안하니까 이게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해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안 보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불을 만들었잖아요 불을 만들어서,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불안을 제압을 했죠. 그럼 그 제압하고 나면 내가 그 불안을 겪어냈던 그 성취감, 그게 다른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대 때는 어떤 걸 성취한 기억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작은 어떤 성취를 딱 해내면 뭔가 아이템이 바뀌거나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더라도 예전에 어떤 성취했던 그 기억이 희한하게 어떤 에너지를 발산을 해요. 이 잠재력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다스리려면 아, 내 통제권, 내 결정권의 어떤 퍼센티지를 높일 수밖에 없다. 20대 때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에 연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불안했어요. 음,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허벅지 근육이 그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몇년 동안 재활을 했습니다 제압을 해버리니까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차츰 잦아들더라고요 불안감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 크기가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자, 날씨도 이제 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릴 좋은 날씨가 별로 없어요 집안에만 있지 말고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해서 집안에 웅크리지만 말고 이제 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